이번에는 글자 도형을 스케치해서 3d 모양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이 t 자 글자 메뉴를 사용을 할 건데요 클릭해서 작업평면으로 가져오면 텍스트 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글자 생성 이라고 하는 메뉴도 생겼네요 이 상태에서 여기 바닥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글자의 위치가 고정이 되면서 네 여기 메뉴가 꺼지는데요 이 글자를 다시 수정을 하고 싶으면 텍스트를 더블 클릭하거나 잘 안된다면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글자 편집을 눌러도 됩니다 텍스트 지금 2D 스케치거든요 보면 높이가 없는 납작한 2D 스케치인데요. 앞에서도 했지만 여기 보이는 돌출을 이용해서 이 텍스트 높이를 나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높이를 가진 3D 도형이 되면요. 이 도형은요. 더 이상 수정을 할수 없습니다. 텍스트를 수정하고 싶으면 2D 스케치일 때 수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글자 편집을 원하는 글자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물론 이제 영어도 되지만 이 엔다케드의 가장 큰 장점은 한글도 3D 모델링이 굉장히 잘 된다는 점입니다 글자를 좀 키워볼까요 자, 그래서 적용 누르면 이렇게 한글 모양의 글자 모양 그대로 스케치가 됐고 얘를 이제 돌출을 이용해서 적용 이렇게 3D 도형으로 만들 수 있죠. 이제 물론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3D 도형을 만들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이게 어떤 도형이 있을 때 여기에 이제 원하는 텍스트를 클릭해서 가져가면 이제 여기 이제 붙는 면에 이 텍스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작업을 할때 이게 지금 요 네모 위에 텍스트가 써져 있는데 선택이 마우스 커셔의 선택이 정확하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선택이 잘안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클릭이 어려운 분들은 그냥 팁으로 하나 알려드리는 건데 드래그를 해서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제 바깥쪽에 선택된 네모를 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 경우에는 돌출을 하게 되면 미리 보기 해볼까요? 이제 플러스 방향에서는 이 글자가 튀어나오게 양각이라고 하죠. 이렇게 양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반면에 마이너스 5 해보면 이제 도형이 안쪽으로 빼기죠. 빼기. 적용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글자가 빠지는 모양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 글자 스케치를 이제 어떻게 응용을 할지 고민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한글 글자 굉장히 잘 되는데 폰트도 한글 글자 폰트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의 컴퓨터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폰트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폰트로 글자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3d 프린팅을 하게 되면은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 토요일이라고 제가 썼잖아요 돌출 해보겠습니다 뭐 여기 이제 어렵지 않죠 근데 문제는 이 글자는요 보면 다 네모 디귿 오 이응 요자 이게 3d 프린터를 하게 되면 각각각 떨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밑에 판을 두거나 아니면 음각 형태로 만들거나 3D 프린팅을 위해서 글자나 알파벳, 숫자를 모델링을 할 때는 그런 고민을 좀 해야 하는데요. 엔다케드에서 무료 버전에는 없지만 이제 유료 버전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폰트옵셋이라고 하는 재미난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이 3D 도형 말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2D 스케치 있죠? 이 2D 스케치에서 폰트 옵셋을 클릭하고 글자 도형을 클릭하면 3 한번 해볼까요? 미리 보기 이렇게 글자의 지금 두께를 3만큼 더준요런 모양이 생성이 됩니다. 적용 그러면 지금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면 예를 들면 이 글자는 5로 튀어나오게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폰트 옵셋으로 만든 아래 바닥면은, 예를 들면 3,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글자가 튀어나와 있죠? 양각으로 튀어나와 있으면서도, 밑에 지금 도형이 이렇게 받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이제 3D 프린팅을 하게 된다면, 이 글자는 떨어지지 않고 함께 나오게 되겠죠? 폰트 옵셋 기능은 유료 기능이어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또 다른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거는요 폰트 차이입니다. 폰트 차이에 따라서 지금 얘는 또 떨어져 있는데 폰트에 따라서 어 지금 보면 도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 요일에 오하고 요자 지금 일자까지 다 붙어서 나오죠. 그래서 이제 폰트가 이렇게 좀 붙어서 나오는 폰트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떨어져도 나는 이 폰트를 사용하고 싶다 할수 있겠죠. 자, 예를 들면 자 연성 지금 했어요. 그럼 얘도 지금 폰트가 떨어져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움직여서 살짝만 붙이면 여기 붙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요. 이제 글자를 한번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메뉴에 분리하기가 있습니다 분리하기 이 글자를 선택을 해주면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됐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떨어졌다 라는 얘기죠 하나하나 글자를 예를 들면 붙여서 물론 이제 다 붙여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3d 프린팅을 위해서 조금은 이제 나는 이렇게 붙여서 하고 싶다. 조금씩 움직여서 붙여놨거든요. 이 상태에서 전체를 선택을 하고 드래그를 선택하고 합치기 해버리면 이제 얘네가 하나의 덩어리로 붙어버립니다. 이 상태에서 돌출을 이용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글자를 스케치해서 3D 도형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 엔다케드에서는 한글 모델링이 또 다양한 한글 폰트가 자유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름다운 한글을 이용해서 재미난 모델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